아까운 라면이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3분으로 떨어진 거는 괜찮은 거야. 음, 맛있지 않냐? 라면이 이거 가고 있어요. 아.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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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e today, let's run up through the fields Where the sun shines and he a l s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It's been so cold, since you have been gone 어, 또캠자 다나, 왕득, 오늘 활듯한. 캠핑은 완벽해 오늘 다시 한번 독자들한테 한번 해야지. 다음 기회에 또뭘 한다고. 다음 기회에 또 보자고. 네. 네. 음. 다음 기회에? 여러분, 다음 주엔 또 어떤 재미난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완전 궁금하더 궁금하실 거야? 다음 얘기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 맞았어 <웃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웃음>